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파입니다 떼기입니다! <웃음> 지금 어, 에딘버러에 살고 있는 떼기님이 유크로 여행을 오셔서 어, 지금 같이 나술 먹방 하고 <웃음> 있는 <웃음> 중이에요 <웃음> 짠! 아 맛있어 맞아요. 영국에서 리액션. 제일 맛있는 건 맥주인 것 같아요. <웃음> 맞아요. 다른 건다 필요 없다 진짜. 맥주 맛있네요. <웃음> <웃음> 어, 술 좋아하세요? 좋아죠. 네. 근데 최근에는 와인? 네, 와인은 좀더 이제 아, 고급스러운. <웃음> 아그 근데 그렇게 고급스럽지도 않아요. 요새는 또 와인이 그 뭐냐 좀 나눠져 있잖아요. 막그 비싼 거부터 막싼 거까지 아, 막 있으니까 싼 거를 이제 짜잘하게 느끼는 그런 네, 시기죠. 네.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요크에 오셨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음. 열심히 어, 투어도 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지금 어, 목 축이로 펍에 왔습니다. 여기는 네. 트 m 블링마 e 니스라고 하는 요크에서 제일 강추하는 제가 제일 강추하는 펍이에요. 맥주도 맛있고 박제된 동물들도 되게 어, 중세 <웃음> 영국스러운 어, 음. 느낌이 확 드는 그런 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제 영국 워홀이 얼마 남지 않으신 떼기님에게 아, <웃음> 제가 네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음, 영국 워홀이 저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2월에 어, 비자를 따서 왔었고 음. 이제 저는 이제 거의 한 3년 어, 좀 넘었는데 여호와서, 언제 영국에 여호와서. 오셨어요? 저는 영국에 2016년 6월 23일에 왔습니다. 어... 네. 제 생일 3일 뒤에 왔어요. <웃음> <웃음> 생일 뒤에 온거잘한것같아진 거 네, 진짜 잘한것 같지 않나요? 처음에 왔을 때 친구도 네. 많이 왔고. 그러니까, <웃음> <웃음> 없을 때 막. 없을 때 와가지고 막 고생하면은 진짜 음. 서럽거든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어, 어느 도시로 갔었어요? 저는 런던으로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일 만만하기 때문에 <웃음> 그러니까 만만하다는 뜻이 그러니까 뭐지 뭐 살기 와가지고 아그 뭐냐 와서 살기가 쉽다는 게 아니라 이제 미리 와서 살기 전에 정보도 많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 그 뭐지 이래저래 올려놓은 게 많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얻은 정보들이 많아서 네, 런던이 그나마 좀 그 적응하기 쉽겠다 싶어서 결정을 하게 됐죠. 네. 처음에 돈은 얼마나 들고 왔어요? 저는 <웃음> 천만 원을 들고 왔습니다. <웃음> 어떻게 네. 그런 많은 돈이 수중에 있었어요? <웃음> 많은 돈이라 그냥 그 뭐지? 일년 동안 네, 그렇게 벌었어요. 아, 아. 그러니까 그 제가 영국 그 워홀 비자를 한 번에 딴게 아니라. 음. 그세 번, 네, 세 번의 시도 끝에 겨우 따셨기 때문에 이제 그 실패했던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이제 정신 수양도 하면서 에 네. <웃음> 네, 돈을, 예 네, 돈을 벌었죠 진짜. 네. 초기 자금을 그래 되게 넉넉하게 가져온 편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천만 원을 고스란히 영국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국에서 쓰게 쓴 돈은 거의 오 배? 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500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뭐지? 준비하는 돈네 네, 준비하는, 준비했었던 돈그 다음에 그 나머지 500은 이제 영국 와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생활을 할수 있게 되는 그런 돈이더라고요 500만 원이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맨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잡을 음, 구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저는 어, 3개월? 네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한 1, 2개월 정도는 이제 열심히 놀았네요. 네, 그, 그렇죠. 그막 <웃음> 놀고 막 동네 돌아다니고 막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응. 네, 이제 돈이 막 조금씩 떨어지는 게 눈에 <웃음> 띄게 보이기 시작하자. <웃음> 네, 그렇게 잡을 구하기를 시작을 했죠. 무슨 일을 했어요? 음, 런던에서는 그 뭐지? 맨 처음에 이제 3주 동안 프레 하망제라는 카페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제가 여러 군데에 이제 또자업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정말 일하고 싶었던 어,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수페르가라고 하는 이탈리안 신발 브랜드였어요. 근데 이게 신발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신발에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커스터마이즈 어,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우연히 보게 되는데 아, 여기는 진짜 내가 하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라서, 막그 뭐지, 막 시비 던져놓고, 음. 막 만약 연락만 기다린 건 아니고, 막 제가 또 매장도 직접 막 두세 번 정도 찾아간 거 같은데, 막 두세 번 찾아가고, 막 전화 계속하고, 막, 막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끈질기게 노력해서 얻은 직장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해서 막상 일을 하기 시작했더니 좋았나요? 아니면 별로였죠? <웃음> <웃음>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쵸. 네. 처음엔 좋았죠. 네. 네. 처음 네, 시작해서 부터 한 6개월 네, 그 정도까지는 괜찮았어요. 뭐. 근데 이제 점점 런던에서의 삶이 좀, 네, 지쳐가기도 하고 좀 지루하기도 하고 이제 같은 곳만 계속 막 댕기니까 좀 지루하기도 음. 하고 음. 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슈페르가 한1년그 네, 정도 하고 네, 그만뒀었죠. 네. 그리고 후회는 안 합니다. 에든 에딘버러로 이사 오신 거죠. 네, 아주 <웃음> 아주 갑작스럽게 <웃음> 즉흥적으로 결정. 생각에 했어요. 영국 도시들은 런던이 있고 런던 아닌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런던은 그, 그렇죠. 진짜 다른 나라 같은 곳이고 음. 나머지 도시들은 또 다른 문화가 또 있어서 음. 그렇게 이사를 결심하기가 사실 되게 쉽지 않은 건데 음. 용감한 것 같아요 진짜. <웃음> 아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또 영국에서 이제 사는 게 이제 첫 해외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개인적으로 옮겨 다니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라서. 몇 살이에요? <웃음> 저, <웃음> 저 이제 내년에 아 입니다. 네. 생한국년생이에요 아, 네. 한국년생이 네. 한국 내년에 한국말로 한국로한국로말로 한국말로 한국말 무슨 국말로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국어국게 보면 근데 외국에 이렇게 다니기 좀 좋은 학과네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 뭐지? 그리고 제가 다녔던 대학이, 어, 제가 다녔던 대학이 그 뭐지? 다른 해외학, 특히 해외 학교들이랑 그 자매결연이 정말 잘돼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막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나라랑도 이제 자매결연에 맺어가지고 막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짜서 하고 있더라고 요 그래가지고 예, 그 덕분에 이제 좋은 기회를 많이 얻어가지고 예, 좀 그 뭐지 나름 대학 생활을 좀잘 했다고 해야 되나? 네.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대학이 4년제인데 실제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닌 건 2년밖에 안 돼요. 나머지 그 이제 외국에서 네 나머지 2년이 이제 해외에서 어디서 그 처음을 아, 처음에 간 곳은 일본이었고 두 번째로 간 곳은 이제 그 졸업하기 직전에 이제 그 취업? 어? 예, 그, 그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싱가포르로 갔었어요. 와. 그래서 이제 저는 싱가포르에서 졸업을 하게 된 거죠. 아. 예, 졸업장도 싱가포르에서 받았는데 이제 교수, 그 뭐지? 교수님이 그 뭐지 교수그 뭐냐, 그 졸업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 졸업장이 <웃음> 없어요. <웃음> 겁나 아이러니한. 예, 어쨌든 졸업은 했습니다. 예, 휴학 한 번도 없이. 어.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 취업을 이미 한 상태에서 워호를 이제 결심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엄청 한국에서 많다. 취업도 어렵고 그리고 한국에서 취업을 한다 한들 그게 엄청 <웃음> 좋은 기업이 아닌 이상은 사실 이제 삶이 좀 빡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외 취업을 한 본인의 20대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웃음> 그런 적은 없어요? 아니면 잘했다라고 생각하거나?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죠. 네, 뭐 사람에 따라서 뭐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이제 한국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제 그 뭐지, 기회를 잡고 뭔가 경험을 하는 게 한정되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특히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막 그런데. 서울 사람 아... 아닌 거다알것 같은데. <웃음> <웃음> 네, 어쨌든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웃음> <웃음> 굳이 말안 했다. 알것 네, 서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웃음> 네, 그 기회가 정말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를 해외 와서 알았어요. 네, 그래서 네, 저한테는 이제 좋은 기회였었죠. 음. 외국에서 그러면 연애도 하셨나요? 당연하죠. <웃음> 안 하면 그게 몇번 했어요. 몇 번. <웃음> 이것도 차가 되나요? <웃음> <웃음> 연애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웃음> 한번 만나서 데이트한 것도 연애의 기준이 되는 걸까요? <웃음> 요즘 연애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막 <웃음> <아니야. 웃음> 처음에 처음에 만났던 사람은 그 뭐지? 그 랭귀지 익스체인지라고 아, 하는 그뭐 사이트들 막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제 영어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만났던 <웃음> 어, 사, 그렇게 뚜렷한 아니, 그, 아니, 목적,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 <웃음> 난 너한테 관심 없었 목적이 아니, 그, <웃음> 아니 그 제, 제 말은 이제 친구 사귀려고 예, 예. 친구 사귀는 거반 이제 언어 배우는 거반 이런 식으로 이제 랭귀지 익스체인지에서 뭐 몇몇 이제 좀 어,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이제 찾아가지고 몇번 예, 했는데 만나서 이제 했어요 <웃음> 네, 했어요. 했는데, 네. <웃음> 안타깝게도 <웃음> <웃음> 아니었어요. <웃음> 네, 아니었습니다. <웃음>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이나 영국이나 사람 사는 거는 <웃음>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맞아요. 젊은 사람들 고생하는 것도 비슷비슷해요. 어, 여기도 굳이 말하자면 난헬 브리튼이라고 생각해요. <웃음> 나는 요즘에 막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제가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그막헬 주선이라는 용어가 되게 막 이슈였을 때였어요. 음. 그래서 영국은 사실 잘 몰랐지 어떤 사회 구조인지 뭐 그런 거 모르고 왔는데 여기도 자세히 보면은 헬 브리튼이에요. 그래서 맞아 굳이, 맞아. 굳이 말하자면 헬 조선에서 헬 브리튼으로 네. 온 경우. 아니 진짜 이게 헬이라는 말을 어느 나라에 가든 다 붙여야 될것 같아. <웃음> 헬헬 호주 헬 맞아. 영국 헬 조선 막 이런 거 진짜 맞아. 다 붙여야 될것 같아. 맞아. 근데 이제 어르신들 삶의 모습은 조금 달라요. 솔직히 얘기하면. 맞아. 근데 응. 젊은 사람들 고생하는 건 비슷합니다 아 하도 막어 인터넷에서 취업난 취업난 그래 떠들어 사니까 막 응. 모르겠어요,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나도 내 인생 잘 모르겠네 몰라 <웃음> 아, 영, 응. 영어는 그러면 어떻게 공부했어요? <웃음> 아, 잠시만요 영어는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그, 그, 이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사실 네. 내가 해본 적이 없어갖고 아 그렇구나 그니까, 유튜브에, 그니까, 유튜브 자주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사람, 유튜브를 채, 그 뭐지? 유튜브를, 뭐라 해야 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 근데 그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그 영어 관련해서, 영어 채널이라고 해야 되나? 음. 네, 영어 교육 채널을 중점적으로 이제, 음. 어,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활남? 에아오 영할나 아세요 예. 음. 그분도 계시고 이제 저는 그 뭐지 한국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 한국 분들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영어도 뭐도움 되고 좋지만은 저는 영국인이 가르쳐 주는 영국 영어를 이제 루시 루시 아 루시 그분도 있고 뭐톰뭐 뭐, it is 아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그좀 많아요. 막그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찾아서 이제 구독을 막 눌러서 응. 구독하고 이제 새 영상 뜨면 보고 근데 또 그분들이 또 영어만 올리는 게 아니라 뭐 응. 브리티시 컬처 막 그런 응. 거랑 이제 응. 슬랭이라든가 요새는 막좀 교과서적으로 딱딱하게 가르치는 응. 그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웃음> 응. 재밌게 막 진짜 효, 효율적이라고 해야 되나? 응. 예, 그런 식으로 <웃음> 그런 식으로 응. 예.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예, 채널 하나 진짜 딱 응. 하나 찾아내면은 재밌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음. 그거 말고도, 진짜, 그, 브리티시 유튜버 중에 정말 유명한 애들 있잖아요. 막, 조엘라라든가, 음. 뭐, 걔 남친, 뭐, r p 데이즈라든가난 <웃음> 몰라, 나도. 예, 네, 어쨌든 그런 애들이 <웃음> 있어요. 막, 그런 애들 막 찾아가지고, <웃음> 막, 걔들 일상 보면 억수 재밌거든요. 막, 그 애들이 정말 구독자가 많기 때문에 정말 럭셔리한 삶을 살아요. 어. 얘들이 뭐 어떻게 사는지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좀 쏠쏠하고, 음. 음.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영어를 배웠죠 네,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실전 네. <웃음> 그거를 이제 일터에서 네, 일터에서 써먹거나 아니면 뭐 친구를 만나서 써먹거나 그런 식으로 어, 유학하러 오신 분보다 워홀로 오신 분들이 사실 말하기는 훨씬 이렇게 영국식으로 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땡큐 yeah. <웃음> 그렇대요 아직 yeah. 영어 쓰는 거못 봤는데 욕하지, 그럼 지금 욕하지 아, 그럼, 말고 지금. 진짜 사실 영어만이 목적이면 영국어를 저는 추천해요. 음. 왜냐면면 어, 일을 해야 한다는 거는 진짜 언어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안늘 수가 없어요. 영어로 일을 하면. 음. 물 고생은 하겠지, 처음에 못하면. 실전 영어. 어. 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보다 사실 이제 시, 실제로 생활영어 부분에서는 진짜 일취월장 할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면 외국인들하고 일을 하면 영국인뿐만 아니라. 아무튼 어, 그래서 추천을 하고 근데 그밖에 다른 뭐 꿈이 있다. 음. 그러면 사실 인연은 조금 솔직히 조금 짧아요. 맞아요. 정착하기 좀 짧아요. 어, 물론 돌아가야 되기도 하지만은 <웃음> 울지 말고. <웃음> 네, 여기서 만약에 한점더 여기... 시켜도 되나요? <웃음> 비자가 있고 음. 여기서 만약에 한뭐뭐한삼년더 있을 수 있다. 음. 그러면 더 있겠어요? 3 년을 더 있겠냐고요? 응. 삼 년. 더 머물 수 있다. 그러면 더 머물겠냐는 거지. 네, 저는 더 머물 것 같아요. 네. 네. 왜? <웃음> 그..왜? <웃음> <웃음> 그니까 그 뭐냐 제가 런던에서 1년 반 조금 넘게 살았고 에딘버러에서 지금 8개월? 네, 8개월 가까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뭔가 뭐지? 2년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막그 런던에서의 생활은 뭐 솔직히 막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서 어, 살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에딘버랑 약간 좀 아쉬움이 남는 거 있잖아요. 아 이제 어, 이제 정착하기 시작을 했는데 벌써 떠나야 된다니 막 이런 에,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 막 누가 아그 지금처럼 누가 나한테 어, 더 살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 조금은 더 살고 싶다 진짜, 진짜 조금 막, 막 5년 막 10년 이런 거 말고 막한 2, 2년 1년 에, 그 정도까지는 어, 내가 어, 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응그 음. 뭐지 한국 돌아가면 지금 그런 계획이 혹시 있어요 어떤 없다고 하는데 사실 <웃음> 그 뭐지 제가 런던에서 살 때부터 조금씩 이제 좀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놓은 거는 있거든요 막좀 지금 당장에 막 이루고 싶은 목표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이제 할 그런 계획 네, 음. 그런 거는 좀 있어요 뭐, 뭐예요? 아, 저는 <웃음> 있는데, 아, 그래. 그니까, 이거는, 그, 그러니까 그 계획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이제 수페르가에서 일을 할때그 신발에 그림을 그리는 일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제가 또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하니까, 어, 나중에 진짜 기회가 된다면, 나만의 갤러리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거를 이제 운영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갤러리뿐만이 아니라,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예를 들어서 카페라던가뭐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그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했나? 네,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런던에서도 돌아보면 알겠지만 갤러리라고 해서 그렇게 막 거창하게 막큰 갤러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돌아다니면 막 진짜 막 코끄녕만한 그런 크기의 갤러리들도 아 많고 음. 막 그런 식으로 막 다양하고 자기주작이 강한 그런 곳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데서 이제 좀 영감을 받아가지고 나도 나만의 그런 어, 갤러리를 만들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게 지금 가장 생각이 나는 계획이긴 한데 그리고 또 유튜브도 좀 하고 싶어 계속 끝으로 네. 어. 영국 워호를 개인적으로 어, 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음. 이 영국 워킹홀리데이를 추천하는지 안 하는지 음. 추천한다면 왜 하는지 음. 그리고 또 어, 해주고 싶은 말들 있으면 음. 해주세요 네. <웃음> 야요 추천하는가 안 하는가 네. 네, 저는 추천합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네. 어,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음.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영어 배우는 데 관심이 있다 하시면 특히 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음. 예, 요인으로 해서 오시는 게 좋죠 음. 떼기가 떼기에게 <웃음> <웃음> 영상편지예요? <웃음> 떼기가 떼기에게 어, 여기 영국에 오기 전에 떼기에게 해주고 싶은 말잘 왔다야 <웃음> 잘 왔고 2년 동안 어째 잘 어, 버티다가 가는구만 배터리 나갈라 그래 빨리 그, 어, 그 조언 조언? 어, 오세요 일단 오시면은 예 달라질 겁니다 망설이지 말고 일단 지르세요 예 그게 저의 신조이자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영국 워홀을 생각 주시, 중이신 분은 꼭이 떼기님의 블로그와 유튜브를 방문을 해주세요 어, 되게 사적인 이야기들도 많고 <웃음> <웃음> 네 엄청 많습니다 아, 저는 드라이버시라게 없어요 와인 블로, 블로그가 글이잖아요 근데 막 음성지원이 되는 막 그런 글을 쓰시거든요 아 그래요? 어. 떼기님의 아. <웃음> 유튜브에 가셔서 제 투어 정보도 확인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웃음>